그거, 그거 브이로그. 안녕. 오. 마 너무 시끄러워. 됐다. 저랑 안무라뭐 해야 되지? 얘가 오. 이 카메라는 처음인데. 어, 뭐야 버있네 에 모르겠다. 어, 어쨌든 음 오랜만에 브이로그인데 내일 부모님 스테이크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준비했는데 짠 한심 두 개랑 일반 채끝. 어우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마음에 들었어, 아주 좋아. 그 뭐야 포터 하우스 저 그때 했던 거그 아리까리한테 했던 거는 어. 이게 서비스구나. 오오오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 이 포트하우스 이 친구는 내일 수비들을 음, 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 수비 하자 부모님도 수비자한 거 드셔보셔야 되니까 이 친구랑 안심 두 개는 수비들을 해서 내일 부모님께 스테이크를 해 드릴 거고 이 친구는 엘본 포터하우스의 다른 이름이 티본인데 실제로 생겼어요 뼈가 이렇게 T just like T <웃음> 네,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반쪽갈이 나서 반 토막이 나서 엘본이라고 그 하는 것 같은데, 그 드라이징이라고 해서 숙성시킨 거예요. 음, 58일, 한달좀 넘게 숙성을 한 거고, 이 친구가, 네, 28일 숙성한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맛 비교를 해볼 거고, 수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저거 뭐야? 아, 이거 새로 산 오븐. 새로 산 오븐. 보이 좋았어! 꺼내 왔, 어꺼내왔어꺼내왔어 그러면은 음, 손도 닦았으니까 아 어떻게 먹지? 그냥 딱 진짜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먹어야겠다 딱 진짜 왜냐면은 이거 맛을 비교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메이크업 다 돼있는 이유가 스케줄 을 하고 왔는데 어 일단 수비드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한 3시간, 2시간 반 저도 잘은 몰라요 사실 그냥 이 정도 두께에 뼈 있으면 은뭐 진공포장 부분에서는 3시간 하면 되겠지 뭐 컴퓨터 있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태라서 어쨌든 진공포장 진공포장 이게 진공포장지거든요 이게 비싸 아마 응 들어가네 좋아 위생장갑을 끼고 아 버터 아니, 집에 보토가 없네? 마늘 로즈말리 이게 고숙성 우와, 뭐야? 이런 냄새가 나네? 저도 드라이에이징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냄새가 엄청... 그거네 진짜 깊한 냄새가 나네? 응 음, 이런 이게 너무 어둡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아그래도 다행이다 집에 다른 허브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칼이 고기 크기도 무게가 같은데 이게 크기가 달라요 지금 보면 이게 좀더 응축된 거고 이게 아직 덜된거 물렁물렁하지요? 이건 좀 되게 딱딱하죠? 소금이 없을 거라고 상상을 했나? 그냥 맛소금으로 하지 뭐. 자, 뿌려요. 후추는 또 갈아 써야지. 자, 고숙성된 봉투에다가 이렇게 고라고 써있는데, 다가이 친구를... 부어워요 그리고 저 숙성된 데다가 이 친구도 넣어요. 마늘. 이쪽 향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어부 허브 하나. 어부 둘. 지금 안 보이죠?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영상을 잘 찍는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웃음> 그리고 버터 아 버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든 아. 하나를 솔직히 진짜 턱없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없으면 없는대로 그게 바로 나지 일단 면이 어디 있어 내가 버터를 하나 주워서 어디다 놨을까? 분명 떨어뜨렸는데 오 우와 분명 버터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떨어뜨렸어 근데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가 없다? 하나가 없다? 뭐지? 외계인의 장난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 아닌데? 아 여깄네 아. 아. 우와 나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됐고 이제 진공포장을 해야 해요 사실, 나 이거 쓰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쓰는지. 계속 한 번에 안 돼. 진짜. 어, 된다, 된다. 예스. Yes. 아, 됐다. 이렇게 하면 진공포장 하나가 됐고. 근데 이거를 두 겹씩 해줘야 돼요. 얘는 글렀다. 어, 어 될것 같은데. 끝! 다막 띄워주세요 그 니노가 물받는 중입니다 라고 물을 이렇게 들고 저로 가요 짜잔 58도에 3시간 2시간 30분만 하네 26도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면서 그거 해요 그 물이 점점 올라가죠 온도가 이게 진짜 빨리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놔두면은 이친구가 온도가 올라가서 2시간 30분 뒤에 꺼진다 오케이 얼굴이 메이크업을 주니까음 안되겠어 방송불가야 <웃음> 그러함으로 리노적 시점으로 가도록 하죠 응한 음, 시간 정도 지났고요 아주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려고요 내일 먹을 거를 진공 포장을 미리 해 놔야 뭔가 내일 더 편할 것 같단 말이지 음, 영롱한 색깔이 그만. 거를 원래 살려 그랬는데 그 인터넷 빨리 오는 마켓 그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무염 버터였어 무염 버터. 아직 티본이 친구가 남아있네. 세제를 넣지. 모님이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만들었는데. 헤이자. 다 좋아하시겠지. 자, 자, 다 됐어요. 오. 이거를 빨리 찬물에 해줘야 돼요. 박테리아가 생긴대요. 뭐 지금 바로 구워 먹을 거긴 한데. 음, 카메라 기름 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몰라, 몰라, 알아서 되겠지. 드라이에이징 갱고를 수비돼서 먹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저렇게 두꺼운 거는 잘못 익혀요. 이 그렇기 때문에, 수비드를 하면 약간 안전빵이지. 그래서 다시 냄비를 예열해주고, 58, 뒤에 거, 밑에 거, 28, 딱다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세워서도, 보여요. 보이죠?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거 사실 이렇게 막센 불을 해서 이렇게 막 볶아도 되는데 안 그러는 이유가 양파가 모양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배터리가 끊겨서 못했지만 56일 된 고기 28일 된 고기 조명이 야채들 일단 한번 맛을 봐야겠어 일단 28일 고기부터 중간 거를 꺼내서 아무것도 안 찍고 너무 오버쿡이 됐네 음, 사실 맛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58일 된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뭐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자한번 먹어봐야겠다 오! 우와. 어 이거는 좀 오버쿡이 돼가지고 약간 뻑뻑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같은 시간 구워서 오버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쫄깃하다? 애초에 살점들이 되게 통통하게 음푹돼서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향이 있어요 그, 그 묘한 향이 있는데 맛있네 맛있네 다르네 오케이 세팅 끝 2시간 뒤에 봅시다 그러 이렇게 스프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아빠가 라야 되는데. 동투에다가 고기만 담아갖고, 얼음 넣고. 그래, 커피를 타놓자, 커피를. 전 돈합니다. 고기. 돼지들. 돼지 1. 돼지 2. 야, 도리야, 아, 어디 가? 마! 마, 이리 와라. 아, 아빠 왔구나. 오케 그럼 여기서. 식재료 손질을 하면은? 되겠지? 너무 좋나? 이렇게 하지 마라. 좋아. 야, 신이야. 이리 와다 먹었어? 공 됐죠 인사해 안녕 감자 있지, 집에? 어, 있어. 이따 그래서 안 사왔어. 아파프카 영파. 다섯 <놀라라> 개, 여섯 개? 어, 많이, 섯 개. 간이 씨. 감자는 뭐하게? 어? 이거, 으깨서, 데코레이션. 메쉬드 포테이토. 오케이, 감자는 다, 다 깎았고, 그, 어우, 칼이 엄청 잘 되네. 아, 찜기. 찜기? 어. 감자가 쪄지는 동안 다른 메뉴들을 짠. 스테이크 가니쉬 완성 이게 넣을게요 넣고 무서운데? 짠음 절로군 아직 더 해야겠어 토리야 일로와 으이냐 아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카메라다 이런 거지 자 와서 친해져봐 카메라랑 야아 힘들어 응자 음. 카메라 음, um, 그래, 그래. 넌 데뷔할 수 있어. 자, 오디션.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배우로 합격이야. 됐구나 아, 왜두번안 한다 는지 진짜 알것 같아 매시드 포테이토 완성 아, 할머니가 왔어요 이제 슬슬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빨리 빨리 잡숴보세요 아유 맛있게 생겼네 이게 매운거거든요? 이거 찍어드셔도 되고 그냥 응, 드셔도 그래. 되고 그래 난 이거 지금 매운거 난 못먹어 응. 여기 소금 찍어드셔도 되고 응. 다익은거예요야 순이야 밥 먹자 마마 음 뭐야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왜그래? 동둥아 그 아니고 도리야 밥 먹자 안 오면 니네 책임이지 뭐렇지어이 지금 감기 걸렸구나 일로와 가자 맘마 이째밥먹어간식 줄게 그렇게 말고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음, 우 응. 못생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먹어. 응. 라오라니까 맛있어? 자 순이 감기 걸렸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이거 이거 둥이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 뭐, 들오라 혼자 다 먹으니까 좋아 돼지야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헛바닥 봐니까끝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돼지야 이제 가 동동아 이거 먹자 음, 일로와 왜 묻었다 너 추첨이 었지다 먹었어 잘했어 잘했끝끝 어어 잠깐만 뭐야 종동아야너내 신발 그거 뭐해? 집에 못 가기 그거어어 아이고 이 응. 야 응. 응. 응. 응. 응. 응. 야옹 응. 야옹. 어, 안 돼, 봐야 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응. 응. 응. 응. 응. 어, 갈게. 다음에 또 봐. 귀찮아. 말도 못해, 지금. 눈이 걸려서. 갈게. 안녕.